아니 쎄길 야 재수 진짜 더럽게 없죠잉? 아하하하아 <웃음> <웃음> 제발 난 죽겠구만 아아 아 무섭네 아아 안되네? 아직 제가 나 타뿐 실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안 당해주네 그냥 내가 하던대로 할까? 제가 원래 보통 트랩작을 안해요 그냥 생으로 싸우는 편이라서 아쉽다 아 쉽다. 너무 느렸다 아 이게 안되네 이게 멀리서는 안, 이거 설치가 너무 느리구나 그래도 하나 배웠다 어쩔 수 없어 1등도 이런 다르게 잘 잡지 않게 이 순간을 자 아이고. 아! 아... 아. 뭐야? 그럼 광물은 다이아까지예요? 잘못 적었나 그러면? 아까는 골드까지라며 확실히 사람마다 다 틀리네. 말하는 게. 알코이요 알코는 술빵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. 괜찮아요. 옷? 아, 잠깐만. 아, 제 얘기라. <웃음> 다 만들었나보다 아 몰라 쿠팡 시켜 리나 너무 오랜만해서 그래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아 폭주 상태네 여기는 건들면 안돼 <웃음> 폭주 풀렸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또. 가자 <웃음> 안싸워 금방 올라가네 또또 또 너야? 어 끝났다 아 에키오는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 근접에서 쑥차이요? 숙차이, 나거잘 안봐 <웃음> 야 숙차가.. 아.. 숙차가 너무 많이 나네 아 왜.. 아 갈게요 <웃음> 아 갈게요.. 그만 좀 해요 에이씨.. 도망간겠죠? 어 뭐야 아! 기술 쓰기 전에 죽었네. 이상하다. 내가 마이 했을 때는 저렇게 강하지 않았는데. 비빌거렸는데. <웃음> 어. 아!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다. 아! 아 이런 아 제게 아좀 드는 생각인데 진짜 그냥 히드라부터 만들어 버릴까 치명 버려 버리고 아그 공략글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치명은 무조건 40% 이상은 좀 챙겨줘야 싸울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반대로 피어 피어 위주로 가서 이긴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아지겠네 그래 치사하다 이대일로 싸우다니 아 시사하다 나 골드 어떻게 올라갔냐 진짜 실버에서 나 악착같이 하긴 했구나 내가 아 선생님 풍기가 안나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진짜 피아노선 없는거 실하냐야 지금 주위에 핑이 아이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여 나왔다 아니 새끼. 네 <웃음> 야 재수 진짜 더럽게 없죠잉 아아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뭐야? 아, 이렇게 가겠다. 아, 씨 이게 뭐야? <웃음> 와, 아니야. 이 정도면 잘했어. 근데 이거 점수는 쬐끔으로 돼 떨어지는 건 미친 듯이 잘 떨어진다야. 올라가는 건 더럽게 힘든데. 오싸. 어? 안녕하세요? <웃음> 나도 한때는 이랬지 아씨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아! 알고 있었는데 <웃음> 카메라가 만들걸? 왜그래 왜그랬어 <웃음> <놀놀놀> <웃음> 쫓아온다 계속 쫓아오네 너무 무서운데 어 뭐야 어? <웃음> 이게 웬떡이야 아니 이게 뭐야 화이오른것하세 이제 얼마 안 <웃음> 좋은 거 많이 있으시네. <웃음> 좋은 거 많이 있으셨네. 보니까. <웃음> 소리 난다. 아 화성이 뜨는군요 내가 말했지 퍼펙트 게임이 될 거라고